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에 제한이 많아서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통증의 원인, 무릎의 구조와 기능, 문제에 따른 근막이완 방법, 이런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다리 정렬 상태가 올바르지 않을 때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가령 오다리 X다리, 전반슬 같은 문제인데요. 이럴 때 당연히 무릎 근육도 불균형하고 무릎에 손상을 주겠죠. 두 번째, 근력이 너무 약했을 때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력은 단순히 무릎에 관련된 근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는 물론 엉덩이, 골반, 복부, 등 근육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 무릎을 고치려면 무릎 운동만 해야 한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무릎이 아프더라도 전반적으로 몸의 근력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근력이 너무 강할 때도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력이 너무 강해도 관절 사이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조여져서 연골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에 하중이 많이 나갈 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갈 때도 무릎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체중 감소도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 외상이나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다리가 순식간으로 틀어지거나 이제 돌아가서 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임신으로 인한 체중 증가나 인대나 근육의 약화 때문에도 무릎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근육, 두 번째 연골, 세 번째 인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약하게 가끔 통증이 오는 경우는 모두 1번 근육의 불균형으로 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번의 이유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2번 연골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번 혹은 2번의 문제를 조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나 갑자기 넘어졌다던가 아니면 무엇을 피하려고 자세를 틀다가 몸을 과도하게 꺾었다던가 이럴 경우에도 운이 나쁘면 3번 인대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나머지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력으로 인해 웨이트 몸무게를 받는 한 물음 문제는 사실 누구에게나 올수 있고 노화가 같이 온다 면 피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최대한 고칠 수는 있겠죠. 17년 임상에 있으면서 느낀 게 무릎의 문제 특히 연골이나 인대 손상 문제는 무릎 관절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낫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려면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아무 강사나 아무 치료사나 아무 의사한테만 가시면 안됩니다 치료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가셔야 돼요 당장 통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무릎이 나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무릎 운동은 특히나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세트로 짝꿍처럼 그날 당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텐션이나 긴장도나 뭐 어떤 힘을 조금은 낮춰주는 어떤 어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통증 케어부터 어, 할수 있는 근막이한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급성으로 무릎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인체가 움직일 때 주로 움직이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근육을 운동 근육이라고 보고 이 액션을 취할 때 몸이 흔들리고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근육을 안정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통증이나 자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안정근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은 주로 운동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굴곡 신전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이때 운동 근육으로는 주로 무릎이 펴질 때는 대퇴사두근이 쓰이고요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 뒤쪽에 슬개근이 쓰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도 같이 쓰여요. 무릎이 적절 라인. 무릎이 굽혔다 폈다 할때 옆으로 틀어지면서 굽혀지거나 돌아가면서 굽혀지지 않도록 바르게 굽혔다 폈다 할수 있게 측면에 있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나 다리 내전근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근육들이 약화되면 무릎을 보호하는 안정근육이과도하게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부담을 받게 되고 무게를 받다 보면 염증이 유발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탈골되지 않게 잡아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큰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본인의 역할이 아닌 일까지 하면서 보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근육들은 크기가 크지 않고 힘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가 제대로 활동해서 공을 넣지 못하면 수비수가 상대편 골을 막기만 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무릎을 안쪽에 잡아주는 근육도 튼튼하게 운동을 시켜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몸무게를 받쳐주면서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큰 근육들이 잡아줘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발달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발달보다는 긴장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엉덩이 근육이나 뭐 내전근이나 이런 근육들을 역으로 쓸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근막 이완을 해줘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퇴근. 뭐 슬개근, 종아리 근육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쓰일 그러니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 이완시켜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근육들이 제대로 발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셔야지 그쪽으로 역할이 다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운동. 그세 가지 부위가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퇴 근막 장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퇴의 외측 부분에 있어요. 무릎 바깥쪽으로 무릎이 탈골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어떤 근육인데요. 엉덩이나 내전근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때 과도하게 부담을 받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세를 취하고 다리 외측에 롤러나 마사지 볼을 갖다 댄 다음에 몸을 위아래로 팔꿈치를 지지하거나 손목을 지지해서 위아래로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프더라도 무릎 외측 다리 외측에 몸무게를 다 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몸무게가 어깨로 가면서 운동하고 나서 어깨가 굉장히 많이 뻐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목도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풀어줄 근육은 무릎 외측에 있는 전경골근 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이 앞으로 탈골되지 않게 딱 붙잡아 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다리 앞쪽 대퇴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얘네가 너무 과도하게 긴장되고 경직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근육은 다리가 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미관상 다리가 예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제 어떻게 풀어 주시냐면은 넓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무릎 아래 정강이 뼈에 마사지 볼을 넣고 하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공이 깊숙이 들어가기를 문질르지 마시고 대고 몸무게 상체를 숙여가지고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이 깊숙이 들어갔다 하시면은 다리를 좌우로 위 아래로 흔드시면서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서 무릎 정강이 뼈 라인을 따라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풀어지면서 절인 느낌이 일시적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경직되신 분들은 푼 다음에 처음에는 좀 낫다가 다시 경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절인 느낌이 들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 주시면 그런 일시적인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괜찮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스라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스라근이라는 근육은 무릎 뒤쪽에 붙어서 무릎이 과도하게 뒤로 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뒤쪽으로 과도하게 빠지는 거를 백니 무릎이 뒤로 빠진다 해서 백니라고도 부르고 한국말로는 전반슬이라고 사실 부르는데요. 전반슬이 생기면 압력을 많이 받게 돼요. 슬개끈, 뒷다리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들이 불균형하거나 그 근육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빠지면서 무릎은 상대적으로 뒤로 빠지게 되면서 스웨이 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부담을 많이 받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 정확한 촉지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무릎 뒤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주름진 부분이 있어요 가로 가로처럼 양쪽에 하나씩 그래서 그 주름진 부분에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주름이 져 있죠 그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으셔서 좌우로 흔들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엎드려서 하시는 게더 좋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경우도 방법이 있어요. 앉아서 무릎을 세운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안에 넣으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이 부위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 푸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흔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혈관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회복력이 좀 좋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압박을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풀어줘서 일시적으로라도 혈액순환을 돕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풀어주는 근육은 첫 번째 대퇴근막장근, 두 번째 전경골근, 세 번째 수라근 이렇게 배웠고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퇴의 외측, 무릎의 외측, 무릎의 뒤쪽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은 무릎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음.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치하는 운동은 주제별 프로그램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같이 운동을 해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통증 케어는 여기까지. 안녕.